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큰 세상, 이큰 타로입니다. <웃음> 왜 웃냐고요? 제가 지금 이, 이, 지금 뭐야, 이 인트로 이걸 갖다가 세 번째 찍는 거예요. 어, 왜세 번째 찍냐 하면 혼자 얘기하다가 흥이, 흥이 돋았어. 흥이 돋아가지고, 아, 무슨 약장수처럼, 아쏴! 쏴 하면서 <웃음> 이 밤에 혼자서, 이 지하실에서 이러고 있습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흥이, 흥이 막 절로 나가지고, 음. 제목이 뭔데 흥이 나냐고요? 아 제목하고 상관이 없어. 왜 그러냐면요. 이 제목을 갖다가 짚고서 생각나는 노래가 몇몇 노래가 있더라고요. 음, 그거 있잖아. 네가 떠나던 그날 뭐, 눈물 대신 뭐뭐 뭐, 웃음을 보였네 혼자라는 아픔 뭐 이런 도 있고, 어밤또창 밖을 보니까 밤이 너무 깜깜해서 오늘 밤은 너무 깜깜해 이런 진짜 대책 없죠. <웃음> 혼자 재밌게 잘논다고요 네, 저 혼자서도 혼자서도 진짜 잘 놀아요. 꼭시점을 찍어. <웃음> 쓸데없는 얘기 그만하고 주제부터 얘기하라고요. 네, 그러겠습니다. 기다려 보세요. 네, 오늘 의 주제입니다. 네, 나를 떠나던 그날부터. 나를 잊고 살아온 날들에 대한 그 사람의 독백, 짜잔. 아, 그 사람은, 어, 이렇게, 7시인데도 밤이 너무 깊어요. 응. 음. 이, 길에는 진짜 싸늘한 바람만이 오고, 오고 갈 뿐. 음. 그 길을 갔다가 뚜벅, 뚜벅 걸으면 그 발소리가 내 귀에 울리고 골목에 울리잖아요. 음. 그러면서 이 인생을 갖다가 생각하지. 다야 그렇겠습니까? 다그 골목에서 인생을 생각하겠습니까? 암튼 그냥 한번 추리를 해본 거예요. 네, 그 사람이 어떤 독백을 했을지 카드 뽑아놨습니다. 카드 고르실 시간 드릴게요. 네 카드 다 고르셨나요? 시간이 너무 짧다고요? 제가 주저주저될 시간까지 하면 되게 길게 드렸는데아무튼 만약에 그래도 모자라요 하시는 분들은 정지하면 해놓고서 고르시면 돼요 음, 그냥 첫눈에 탁 들어오는 거 길게 생각하지 마세요 카드가 그냥 카드하고 딱 눈이 마주쳐 갖고 꿈쩍 놀랄수록 좋다라는 거죠 네 저는 1번 카드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1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 들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를 떠나던 그날부터, 나를 잊고 살아온 날들에 대한 그 사람의 독백그 사람은, 음, 지나온 시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음, 이 사람하고 연락이 다요? 그럴 것 같은데? 호호! 음, 이, 이 사람하고 연락이 닿을 수도 있거, 있겠다 싶어 음. 어쩌면 이거는요 지금 현재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 음. 아니, 어, 그럴 확률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 지금 같이 동거하는 사람 어, 내 남편이 나한테 하는 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내가 헤어져가지고 음, 그냥 잊은 줄 알았었는데 편안하게 그냥, 그냥 무탈하게 살고 있으면서 그냥 여러분의 생각이 딱 났다. 여러분에 대해서 그런 때 있잖아요. 갑자기 센티해지면서 누군가가 생각이 날때 어, 그런 것일 수도 있고. 암튼 어디 한번 들어봅시다. 그 사람이 뭐하고 있는지. 음... 그냥 궁시렁 궁시렁 되고 있는 거 같아요 궁시렁 궁시렁 되고 있다 왜 궁시렁 궁시렁 되고 있냐 라고 하면 이 사람은 요 궁시렁의 인생인 거 같아요 어,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걸레질 하면서도 아유 진짜 하유. 저, 저기 막 들어오면서 어, 저기 막 양말을 갖다 벗었으면은 응, 빨래 통에다 갖다 넣으면 될 것이지. 아저발로또 저, 저 저벅저벅 걸어다니네막 이런 식으로 어 계속 혼자서 궁시렁 궁시렁 듣는 사람도 없는데, 이 사람의 성격이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지. 어 그런 사람 있잖아요. 어, 남자 성별을 떠나서 남자도. 아 진짜 무라지게 그 생각도 많이 해. 그냥 그 식당에 왔으면 아무거나 처먹지 아 그거 뭐 메뉴판에 갖다 뚫어지게 본다고 해서 뭐 메뉴가 달라지나? 뭐 이런 식으로 막 계속 공실형 공실형 사람 그 뭐지 그렇게 되면 뭐가 돼요 이막 안테나가 쭈뻗쭈뻗 쓰잖아 아 진짜 진짜 입좀 좀 닥쳐 이러고 싶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람이 그렇게 군실형을 갖다가 좀잘 되는 사람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음,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요 음 뭐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하면 음, 내가 너를 갖다가 조금 음, 좀 괴롭혔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어, 괴롭혔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정말 나를 갖다가 잘 아, 참아줬지 어쩔 때는 네 너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음, 짜증도 나기도 했어 고맙기도 하면서 짜증 나기도 했어 왜왜 음, 왜 고맙기도 하고 짜증이 났냐라고 하면. 음, 그냥 너도 다른 여자들처럼 나한테 바가지 좀 긁으면 안 돼? 응. 어. 그렇게 하고 네가 그렇게 인내하고 그런 모습이 오히려 나의 열등감을 내가 더 못난 놈이라는 것만 일깨워 주게 되고, 응. 어. 그러다가 보니까, 응. 어. 내가 자꾸 언 나가게 되고, 네가 싫어서 그랬던 건 아니야. 어, 네가 싫어서 내가 어. 문제를 만들었던 건 아니야. 음, 네가 그렇게 너무 잘 참아주니까 그게 뚜껑이 열렸어. 잘 참아줘도 뚜껑이 열리나? 음, 그런 경우 있어요. 너무 잘 참아줘도 오히려 나의 잘못된 점을 더 부각을 시키니까 그게 열이 받을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한테 못되게 했던 거 인정해. 음, 내가 나이가 너한테 너무 못되게 했고 어, 너무 말도 거칠게 했고 음, 그거는 그냥 그때는 내가 속이 좁았다. 내가 속이 좁았고 음, 너와 내가 그래도 남들처럼 그렇게 어, 안정돼 보이는 삶을 살수 있었던 것은 다네 덕이었는데 어, 나가 어, 내가 솔직히 좀 어, 지랄맞은 거 있지. 지랄맞고 말도 못되게 하고 진짜 좋은 거라고는 별로 없는 사람인데 네가 너무 잘 견뎌준 것 같다. 음나 나, 그리고 아, 끊임없이 내가, 어, 너의 속을 새기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항상 나를 갖다가 지켜줬던 사람이고, 나를 봐줬던 사람이고, 나를 인내해줬던 사람인데, 음. 내가 미친놈이다. 어, 내가 미친놈이고, 음. 왜 내가 그때는 그렇게 눈에 뭔가가 씌어서 어 눈에 뭔가가 씌었어요 그때는 왜 그러냐라면은 여러분 나는 이 사람의 말하는 건난 너의 그런 모습이 싫었어 곰탱이 같고 어, 곰탱이 같고 좀 이쁘게 좀 입고 다니지 어 저기 네가 그런 식으로 입고 다니죠 이쁜 옷좀 입으라 그러면 어 아, 그거, 돈 아껴서 뭐 해야지. 돈 아껴서 이음에뭐 사야지. 어우, 그, 너무, 너무 짜증났어. 너 그, 소, 그런 소리 지를 때마다, 뭐, 뭐, 내가 너한테 그렇게 못해준 것도 없는데, 항상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너무 짜증났다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 사람은 화려한 여자들하고 어울려 놀았었던 게 아닌가. 음, 그랬던 것 같아요. 뭐뭐 뭐 전적이 화려하지, 전적이 화려 그래서 이두 사람의 관계가 어 저기 뭐야 깨지게 된게 아닌가, 뭐뭐 뭐, 그거 죠뭐 뭐지 돈 많은 유부녀, 시간은 많고 남편은 남편이 남편도 바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돈 외롭고 쓸쓸하고 돈은 많고 시간도 많고 하니까, 뭐 그런 유부녀들이랑 놀던가, 아니면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어떤뭐 템프로나 어떤 그런 그 유흥업소에 나오는 여자들하고 놀던가, 하여간 그렇게 의미 없는 이 사람이 그 의미 없는 행동을 많이 했었던 게 아닌가. 응. 지나와서 보니까, 어떻다, 이제 와서 보니까. 음. 내가 병신이었다라는 거지. 응, 내가 너무, 응. 그니까, 막, 그것, 이것도요. 그니까, 막, 가슴 뼈저린 그런 생각까지는 아니고, 그냥, 쓰, 그냥, 그런 거예요. 그땐 내가 그랬지. 응, 내가 그땐 그랬지. 응, 그래서 니가 나한테 차갑게 변했지. 응, 그래서 니가 나한테 이별을 고했지. 응, 나는, 음, 응.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은 없지 그 점에 대해서 그러나, 어, 그러나 그런 러나그 거예요 음, 어느 순간부터인가 너는 나, 나한테 스며들어 있었다는 거 그때는 몰랐다 어, 그때는 몰랐고 이제 와서 생각하니까 어, 너는 그냥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내가 너로 인해서 내 마음이 다 젖어들었다는 것을 그때는 몰랐다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여러분하고 헤어지고 나서도 그치 음. 나 나나나 나나나 나나쏴 하고 돌아다녔다라는 거예요. 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음. 근데 그런 그 관계들이 막 제대로 된 관계가 아니라는 거야. 그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뭐 자기가 갑자기 꼴리면 나가서 놀아. 그러니까 그 이제 이 사람이 그 여러분하고 헤어지고 그 나가서 놀던 그런 상대들이 그러니 큰 어떠한 인간적인 그런 정은 나누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음, 인간 그러고 뭐뭐 자칭 나쁜 남자를 자처하고 다녔던 게 아닌가 어, 그런 것 같아요. 어. 그러다가 보니까. 음. 그 주변 식, 주변 사람들한테도 야이 미친놈아. 아 야이 정신 나간 지지배야. 뭐 이런 소리도 들어 겠고 어. 왜냐면 이거를 갖다가 보는 사람이 여자일 수도 있고 남자일 수도 있으니까 주변에서 날 갖다가 정신 나간 사람 취급을 했다라는 거지. 이런 정신병자. 썩 그러려면 어 저기 막 꺼져 들어오지도 마. 어 저기 막뭐 이랬을 수도 있고. 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어떻하고 싶은데. 어. 응. 그래서 독백을 갖다가 하긴 하는데 그래서 뭐 서, 여러분들은 이 사람이 온다라고 하면 받아줄 거예요? 나는 안 받아주고 싶을 것 같은데? 왜 그러냐라고 하면요. 이 사람이 그런 식으로 이렇게 짧은 만남에다가, 어, 그 뭐지? 신선 노름에 도끼자로 썩는지 모른다고, 어, 막 그냥 돈을 갖다가 그냥 버는 족족 계획도 안 하고서 다 써버린 게 아닌가. 음, 렇게 버는 족족 써버렸다. 라고 봐요 어.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음, 조금 생활이 궁핍할 수도 있겠다 어, 궁핍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어, 궁핍하고 뭐 주변의 사람들한테도 쌍욕 먹고 뭐 근데 별로 그런 거 굳지 어, 이 사람은 신경 쓰는 것 같지가 않아 왜 그러냐 라고 하면요 은이 사람은 그런 라이프에 조금 중독이 돼 있는 거 아닌가 어. 그런, 그런 거 있어요. 자기가 고치려고 해도 고쳐지지가 않는다는 거지. 어떠한 그 유흥이나, 왜이 사람이 이런 거에 빠졌냐라고 하면, 좀 의지가 약하다 그래야 되나? 어, 응. 의지가 약하고, 그, 여러분이 그렇게 이제 막 그렇게 사는 거 보면, 아막 짜증나고, 막 답답하고, 숨이 막히고, 왜 그게 숨이 막혔냐라고 하면은, 그냥 자기를 갖다가, 그러니까 자기한테 대놓고서 야 정신 똑바로 차리고 못 살아 이렇게 얘기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 뭐 하, 하는 게이 사람은 정말 어, 자기한테 욕하는 것보다 더 심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느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미친 거 아닌가? 어, 뭐 참아줘도 문제야. 어, 잔소리 안 해도 문제야. 알뜰살뜰한 거 그거 문제야. 어, 제발, 어, 제발 너도 어? 남들처럼 그냥. 뭐 저기 막 립스틱도 좀 빨간 것좀 바르고 야시시한 옷도 좀 입고 그러지 그러면 내가. 어쩌면 너한테, 어 널, 어, 저기, 마, 다른 사람을 암 쳐다볼 수도 있었을 텐데, 그거는 네 생각이고, 응, 걔가 똥을 끊지. 얘는, 그, 그, 저기, 마, 시 질리는 애거든요. 어, 질려.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너무 시 질린다라는 거야. 그거는 지가, 지가 이렇게 사는 것에 대한, 어디 핑계거리를 갖다가 찾는 것이고, 어, 핑계거리를 찾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음. 그렇뭐좀길 뭐 가다가 넘어져도 그렇지 돌 뿌리 타시겠지? 지가아 돌에 눈이 달렸으면 어 저기 막돌 돌이 돌이 너를 피해 가거냐? 어 그런 거지 돌에 눈을 달만 달렸으면 피해 갔겠지 돌에 눈이 없으니까 눈이 있는 네가 피해야지 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사에 어, 매사에 투덜투덜투덜 투덜. 어, 자기가 잘못한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야 다 한, 아무도 없고 자기가 제대로 못하는 것들 어, 항상 이 사람은요 뭔가 하나씩 빠져 어, 일을 시켜도 처음에는 막 진짜 잘할 거고 그리고 이 사람 머리가 좋아. 어 머리가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어 머리도 좋고 나름대로 세상 보는 눈이 있어. 왜 그러냐라고 여러분이 이 사람 진짜 이렇게 개차버리면 사귈겠어요? 진짜 매력이 없는데. 아니에요. 이 사람 매력 있는 사람 맞아요. 어그 뭐지? 그 범접할 수 없는 어터 언터처블 같은 그런 게 있다라는 거야. 어 카리스마도 있고 막딱 팔쫙 걷어묻히고서 핏줄이 나올까? 핏줄 <웃음> 쫙 와이사스 남자들 와이사스 딱젖고서 핏줄 쫙 멋있잖아 응? 카리스마 있게 어, 너 이거 쫙쫙쫙 할 때는 되게 멋있어요 이 사람도 어. 그런데 문제는 어. 거기서 우리가 좀더 깊숙하게 알고 들어가면 이 사람의 어,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친밀한 관계가 아니고 내내 내 밑에 부하일 수도 있고 내가 어떤 먹고 사는데 있어서 나하고 비즈니스 파트너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더티한 성격을 갖다가 안 보여줬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 아니 뭐 비즈니스 파트너한테까지 뭐 더티한 성격 빠지면 이뭐이 사람하고 비즈니스 하겠어 안 하지?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거래처를 갖다가 어, 저 위에서 명령이 내려서 거래처 갔는데 내가 내 들어온 성격대로 하면은 거래처 사람이 거래를 해주겠습니까? 안 해주지. 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밖에서 볼 때는 정말 멋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음. 근데 실제로 이렇게 딱 집안에 들어오거나 아니면 내 연인으로서 이 남자는 처음에는 좋다. 아뜨거아뜨 밤에 다가 막 남자답고 박력있고 또 말하는 것도 어쩜면 이렇게 똑똑해? 그렇지만은 이게 지나보면은 이 사람의 드러운 성격이 다 보인다라는 거지. 처음부터 내 성격을 나난 드러... 이렇게 더러운 놈이에요 라고 하면은 누가 사귀어 주겠나? 어? 막 이, 이, 남녀의 그, 이게 바뀌었어도 마찬가지예요. 나 이렇게 어 성질 드러운 애예요. 그러면 남자가 사귀어 주겠어요? 안 사귀어 주지? 그여 자가 아무리 커리어가 있고 밖에 나가서 다 그냥 촉촉촉 모든 일을 갖다 다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아. 불가능하다라고 보죠. 아무튼 그런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무리는 뭐다 흐지부지하는 어, 케이스가 많다라는 거야. 어, 이게. 그, 처음에 시작은 진취적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착, 카리스마 있게 쫙쫙쫙 나갈지 모르겠지만, 마무리가 어떻다? 어, 항상 마무리가 깔끔하지 못하다라는 거야. 그것이 비단, 어, 모든 부분에서 이 사람의 캐릭터라는 거지. 어, 그러다 보니까, 사람도 그렇게 깊게는 새기지 못하고, 인간관계가 끈끈해지면 정, 어, 자기는 나름대로 끈끈했고 그걸 다 했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음, 이 마무리가 유종의 미를 못 거둔지 않았을까 왜 그러냐 라고 하면은요 너무 뭐든지 이를 갖다가 가볍게 생각해 왜 가볍게 생각하냐면 지는 잘났으니까 라는 거지 음 그런 거예요 음. 아이고 열변을 토했 <웃음> 아. 어디 봅시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음 그냥 여러분 음, 생각에 그래, 그리고 이 사람이요 어, 저기 막 음, 이 사람도 인내심은 있기는 해이 사람도 인내심은 있다라고 봐 어, 그렇지만 음, 어,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 좀 음, 여러분에 대한 생각을 갖다가 조금 많이 했던 그러니까 좀 자기 수준에선 되게 많이 했다라고 봐이 사람이 이렇게 뭘 갖다가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거든. 음, 그렇지만 여러분한테 어, 돌아보니 참 여러분이 많이 나를 갖다가 참아줬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은 한다라는 거예요. 한다라는 거지만 이 사람은요 어, 그 뭐지? 그렇다고 해서 자기 버릇을 고칠 수는 없어 왜 그러냐 라고 하면요 이 사람 캐릭터 자체가 너무 강하고 이미 그러한 그 성격의 몸이나 마음이나 멘탈이나 이 모든 게다 어, 길들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니까 그 여러분 밥 먹는 습관도요 고치려면 그 사소한 건데도요 자꾸 어, 자꾸 꼬이고, 어, 꼬이고, 뭐, 어, 쩝쩝 소리 안날라라 보면은, 뭐, 그치, 뭐, 내 혓바닥도 깨물고, 내 잇몸도, 그, 이, 이, 다고도 안에서 깨물고, 그래서 피나고 막 이러잖아요. 어, 사소한 것도 고치려면, 그러한 통증을 갖다가 견, 실수와 통증을 견뎌야 되는데, 이거는 성격을 개조해야 되는 문제잖아. 이 성격 이게 개조가 되겠어요? 이렇게 센 사람이? 음, 힘들지? 아, 욕도 좀 세게 하는데, 이 사람은. 어, 약한 욕은 안 해. 재미가 없지. 어. 진짜 뭘 꺼내서 줄넘기를 하고 막 이러, 이러지. 암튼. 어. 그래서 이 사람은요, 여러분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은 있어. 그래도 이 사람이 뭐, 그 아예 뭐 남들에 대한 공감 능력이 없거나 이런 사람은 아니에요. 아예 그런 사람은 아니고 여러분에 대해서 그래도 이 고맙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은 있다라는 거지. 어, 그렇게 고 만약에 가능하다면 이건 이 사람 생각이에요. 가능하다면 그냥 어, 너랑 나랑 헤어졌더라도 뭐친구라던가 아니면 그래도 가끔씩 밥한 끼는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얼굴 가끔 가끔 이나마 어, 얼굴은 볼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어. 근데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해요? 어, 이거는 이 사람만의 생각이잖아. 여러분이 생각이 더 중요하지. 이 사람의 생각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렇지이 사람은 그렇게 소망을 해. 어, 소망을 한다라고 봐요. 음. 그러면은 이 사람이 뭐 어떡할까 독백 이라 그랬잖아 그래서 독백 어떻게 할 건데 니네 계획을 갖다가 쭉 읊어봐라 응, 아구야 어디 한번 읊어봐 응, 독백 음 근데 다 귀찮다 응, 다 귀찮다 뭘 생각하는 것도 귀찮고 응, 너에 대한 마음을 갖다가 생각하는 것도 귀찮고 왜 그러냐 라고 하면 돌아보 그냥 어, 너를 떠나서 있는 이뭐 나의 삶 자체가 어, 그냥 뭐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 어 제대로 되는 게 없고 막 어, 그냥 내 네가 없어서 그런가? 아니면 내가 너무 어, 가볍게 생각해서 그런가? 음, 뭐 하나 시원하게 어, 매듭지어지는 일이 없다 음 그러다가 보니까 그냥 다 내려놓고 훌훌 떠나고 싶고 그렇지만 주변 사람들 생각하면 또 그러기도 좀 그렇고 뭐 내가 자리를 뜰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마음은 그래 그렇지만 나도 뭐 그 사회의 동물이기 때문에 이 사회를 떠나서는 살수 없고 그렇다고 내가 또참뭘더 음, 해야 될지 좀 그렇고 어, 주변 사람들이 나한테 이런저런 것들을 바라지만 나는 솔직히 뭘더 해주고 더뭘할 마음 자체가 없다. 어,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너도 알다시피 내가 뭘 어, 시작은 거창하게 하는데 끝맺음이 부실하지 않냐. 끝맺음이 계속 부실하고 뭐 하나 제대로 끝나지 않는데 내가 이걸 갖다가 계속 해야 될까? 이걸 계속하면은 어, 뭐좀 나아질까? 어 네가 그래도 나를 갖다가 잘 어, 케어해 줬잖아 이런 것들을 어, 너 하고 있을 때는 내가 그나마 그래도 내가 잘 했었던 것 같은데 너를 떠나서 그냥 이런저런 그냥 음, 나그네 같은 내삶내 음, 인생은 나그네 같다라는 거예요. 어, 나그네 같고 머물 곳이 없는 것 같고 어, 어디 하나 마음 편하게 머무를 곳이 없더라. 음. 그래서 바라건대 그냥 네가 나를 갖다가 싫어한다는 거 알아. 어, 싫어한다는 건 알지만 그래도 가끔씩 밥이 밥이 히, 힘들다면 그냥 안부라도 주고 받는 사이로 지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뭐라 어, 안부를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사람의 독백이에요. 어, 나내 생각 같아서는 그래도 밥이라도 그냥 한한 한 가끔씩 뭐 때되면 먹을 수 있는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그것도 네가 싫다면 그래도 안부라도 묻는 사이가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이 사람의 바람 같은 거지 한마디로. 아무튼 왜냐면 이 사람은요 여러분한테 어마저저 저기 뭐야 너무 못되게 하고. 여러분을 진짜로 많이 힘들게 했던 사람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거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왜냐하면 힘 카드가 세 개나 나왔어요. 음, 이, 카드 이거, 이거 세, 이 카드를 갖다 이렇게 뽑았는데 세 개나 나왔다는 거는 어, 이 사람이 여러분들을 어마어마하게 힘들게 했다는 라 뜻이야. 어, 성격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이성적인 그 뭐지 바람 바람 그냥 까놓고 말할게. 바람 같은 것도 많이 폈다라는 거야. 음, 아주 대놓고. 암튼 좌우지간 우라지간 이 사람은 후회를 하든 뭐 하든 뭐 그랬으면 좋겠든 말겠든 그거는 이 사람 생각이고 이 사람은 돌아올 수 없어요. 음 그냥 여러분의 뭐뭐 뭐, 뭐지 카톡 뭐푸샤나 이런 거는 볼 수는 있어 볼 수는 있지만 이 사람이 너무 못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마음만 그렇고 돌아오긴 힘들지 아니한가 100%는 없어요 못게 해도 적당히 못되게 했었어야지 암튼 뭐뭐 진짜 1 0 0예요 라고 하는 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왜냐하면 재해를 기다리는 시분들이 있잖아. 제가 되는 사람도 있기는 해요 하지만 베리베리 극소수다 네 암튼 일본 카드 베리베리 극소수 어, 아예 안 된다 고 100% 모든 그 경우에 있어서는요 100%는 없어요 이러다가 또 신경의 변화가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울면서 매달리면 마음 약한 여러분들이 받아줄 수도 있지 지금 이거는 현재 상태가 이렇다라는 거잖아요 앞으로도 쭉 그렇다라고는 장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재회를 원하시는 분들은 어, 너무 낙심하지 말라 그리고 재회를 원하지 않은 분들은 그치 이 사람은 어 저기만. 오기는 힘들다. 왜냐면 자기가 너무너무 못되겠다는 거를 갖다가 스스로가 알고 있다라는 거죠. 네. 1번 카드 도움이 되셨나요?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2번 카드 뽑아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를 떠나던 그날부터 나를 잊고 살아온 날들에 대한 그 사람의 독백 뭐 사는게 바쁘면 잊고 살 수도 있지 그렇지만 사람의 기억이라는게 100% 잊어진답니까 여러분도 살아봐서 알잖아요 잊어지니까안 잊어져요 사람은 음, 그냥 바쁘니까 그 시간에 생각이 안 났다 뿐이지 어, 좀 이렇게 쓸쓸한 겨울밤이나 아니면 혼자 덩그러니 놓여 있는 어방 안에서는 생각이 난다는 라 거지. 사람은 다 똑같아요. 어, 다 똑같아. 성격이 날까요, 선생님? 생각나요. 어, 사람은 안날 수가 없어. 자, 어디 봅시다. 이 사람은요, 이게 뭘까, 이 사람 성격 자체가 굉장히 내성적인가? 음. 왜요? 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굉장히 내성적이고 소극적이고 음, 그런 것 같아요. 음. B형은 아니지. 쉽다. 어, B형이 이럴 리는 없지. 어,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선생님 왜 B형은 아닌데? 내가 B형인데 나 이렇게 안 있어. <웃음> 그래 나는 항상 매사에 긍정적인 사람이라. 어. 뭐 사람 죽으란 법 없지 않아요? 아무튼 이 사람은 지금 멀리 떠나 여러분 떠나 있어요. 음 떠나 있거나 아니면 음좀 여러분하고 멀리 있거나 아니면 뭐 그냥 여러분을 생각하거나 뭐 그런 거겠지. 그냥 좀 그리 그리 그리워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냥 그린다. 어. 음뭐 뭐 그리워서요. 그건 조금 더 살펴봐야 되고 어. 근데 장담할 수는 없지만 어, 여러분들을 갖다가 그린다? 어. 뭐 하늘에다 그릴 수도 있고 마음에다 그릴 수도 있고 마당에다 그릴 수도 있고 암튼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음. 어, 뭐 여러분들에 대한 생각이 음, 나기는 좀 많이 난다. 아쉬운 점도 있다. 라고 봐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뭐 대단하게 아쉽고 대단하게 그릴 것까지는 아니고 이 사람의 형제 상태가 그다지 좋지 못한 게 아닌가 뭐 때문에 좋지 못한지 모르겠고 어쩌면 이 사람의 지금 하는 일들 자체가 어, 그다지 좋지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을 갖다가 생각할 겨를은 그렇게 크지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을 갖다가 나름 어, 짬짬이는 생각했던 것 같아요 짬짬이는 생각했다 음 근데 왜라고 하냐면요이 사람이 어 지금 일이 안 풀리는 게 아닌가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 멀리 있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뭔가 야심차게 시작했던 일들이 어 지금 안 되고 있다 왜뭐 뭐 어떻게 안 되냐라고 하면 뭐 사기를 당했을 수도 있다라고 봐요 사기 아니면은 그 제대 어저 투자를 갔다가 뭘 했는데 잘못돼가지고 지금 그게 제대로 안 됐다거나 음. 그러니까 너무 준비가 부족했던 게 아닌가, 어 그럴 수 있다라고 봐요. 좀 꼼꼼하게 봤어야 되는데 너무 근시안적인거나 너무 뭐한 군데 너무 적이 돼가지고 제대로 주변을 갔다가 돌아보지 못한 본인 탓도 크다라고 봐요. 어, 하는 일이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이 나기는 나지만 그래도 뭐 그렇게 막 간절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건 아니다라고 봐요. 지금 머릿 속이 시끄럽고 복잡해. 어, 머릿속이 시끄럽고 복잡해요. 어, 뭔가 야심차게 한 일이 제대로 되지도 않고, 음, 자기는 잘될 거라 생각했는데, 너무, 그, 그러니까 이게 좀 폭넓게 보고 주변의 상황도 좀보여되고 요즘에 코로나잖아. 어, 코로나 때 되는 장사 있어요. 물론 또 어, 이렇게 불경기 때또 논하는 사람들도 있어. 그렇지만 그거는 솔직히 돈이 나를 따라줘야 되는 거고 전반적으로 힘들잖아요. 다 힘들단 말이야. 근데 너무 이걸 갖다가 좀 마켓을 갖다가 크게 보고 서좀 디테일하게 좀 조사 좀 해보고 뭐 이것저것 좀 했어야 되는데 또 뭐 어, 그냥 잘돼 뭐지 이렇게 이렇게 하, 하면은 이거는 잘될 수밖에 없어라고 뭐그 뭐지 그냥 뭐 대도하는 확신을 갖고 뭔가를 갖다가 시작했는데 어,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사람이 잘대로 되지 않았다라고 마치 머리도 복잡하고 음, 그러다가 보니까 어, 여러분들을 생각하기보다는. 그런 거지. 뭐 하나라도 지켜야 된다라는 생각? 어쩌면 이 사람이 여러분하고 같이 있을 때이 일을 맞았을 수도 있고, 음, 아니면 헤어, 저기, 막, 이게 헤어지는 계기가 됐을 수도 있고, 아니면 헤어지고 나서, 어, 좀, 어, 그런 거 있잖아요. 보란 듯이 뭔가를 하고 싶었었는데, 어, 여러분들한테는 몰래 말도 안 하고, 혼자, 짜잔! 하고서, 하고서 그냥 그 뭐지? 뭐지 킹카가 돼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메롱메롱 메롱 하고 싶었었는데 안 됐을 수도 있고 그거는 모르는 거죠. 암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뭔가 뚜렷한 목적이 있기는 있었어요. 있기는 있었는데 그거는 어, 지가 자기가 하고 싶은 거고 하고 싶은 거하고 할수 있는 거는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어, 별개의 문제야. 어. 하고 싶은 거 하고 할수 있는 건 다른 거지. 어. 노력한다고 다 되면 이 세상에 가난하게 살 살까 누가 있을거고 오픈하자마자 다 대박 치는 거지. 모든 일은 요 노력한다고 다 되는 거는 아니라고 봐. 이게 운도 조금 따라줘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카드상에서 보면 정책이거든. 정책인데 뭘 하려고 뭘 저기 했는지 모르겠어요. 암튼 그래서 이 사람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음. 음, 알아 네가 그러니까 네가 내가 나를 떠나서 네가 그냥 어, 그저 너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 알아 어네일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어 네가 뭐 그냥 혼자 있다는 것도 알아 음아너 너도 그렇게 살고 있는 거네 어, 네가 그냥 그냥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 알고 나는 그랬어 어 나는 너한테 좀 보여주고 싶어서 내가 이런 남자라는 거 어, 이런 남자라는 거 네가 나 한심하게 생각했지 어. 그치만 나는 보여주고 싶었어 그래서 했는데 지금 이게 뭐냐 아이 엠병아 아, 더럽게 안된다 어. 근데 보여주고 싶은데 보여줄게 없네 아 미치겠네 어, 그런거예요 보여주고 싶은데 어, 보여줄게 없네 지금 음,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했을 수도 있고 어. 아니면은 어, 뭐지 투잡을 었는데 어, 이게 둘다점좀안될 수가 있고, 또, 이, 저기, 막또 그런 거예요. 이성적으로, 또두 여자를 갖다가 또 맘에 젖었는데, 둘다안 됐을 수도 있고, 하여간 되는 일이 아무곳 없다. 일이든, 어, 뭐, 뭐, 투자든, 이성 문제든, 제대로 되는 게 지금 하나도 없다. 어, 정책이다. 이렇게 재수가 없을 수가, 뭐, 삼재야? 삼재라도 이렇게 안 되기는 좀 힘든데, 그래도 삼재라도 뭐 하나씩은 풀리지 않나요? 음. 이렇게 다 안되지는 않는데 음, 뭐 삼재는 원래 다 안되는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삼재보다 더 무서운거는 삼재가 다 나가고 나가서 그 다음에 가 겁재가 들거든 음, 삼재때 안된게 겁재에서 완전히 꼬꼬라져요 어, 그러기 때문에 삼재보다 더 무서운건 겁재야 음. 암튼 못알아들지 무슨 있, 있어서 <웃음> 근데 알아들으시는 분도 많아 왜냐하면은 제 채널에 보니까 어불의 인들이 많더라고요 명리학 박사들이 많아서 알아들을까요 무슨 소린지 암튼 자 그래서 이 사람이야 진짜 일이 되는 게 없어 어 여러분하고 되는 게 하나도 없고 그냥 계속 벌려만 놓고 되지를 않아 그니까 이 사람이 그런 거야 아 벌려놓고 되지는 않고 뭐 혼자서 막막 막 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려고 하니까 되는 일도 없고, 아, 깝깝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아, 내가 왜 그때 쓸데없는 그 짓을 해가지고, 어, 쓸데없는 무슨 짓? 그 도끼, 그 뭐지 신선노름에 도끼자로 썩는지 모른다고, 어, 도끼자로 썩는지도 모르고 신선여름하다 여러분한테도 잘리고 그신선노름이 어떤 신선노름이야, 그치 양다리, 음, 양다리, 양다리 이 사람은 양다리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대단한 양다리나 그건 또 아니에요. 어, 왜 아니냐라고 하면, 아... 이 사람이 진짜 이번에 운이 안 따라주는지 뭐 이성 문제도 그렇고 어 제대로 따라주지가 않아서 그렇게 양다리를 대단한 양다리는 못했을 거라 보다 거의 초장에 지키지 않았을까? 음, 그랬을 것 같아요 그냥 이 사람은 가만히 직장 생활이나 하고 어, 아무것도 안 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뭘 벌린 게 문제가 아니었나 싶어 음. 그래서 뭐 독백이라고도 할 것까지도 없어요. 뭐 일이 이렇게 안 되는데 뭐 여러분 생각은 뭐 어디 봅시다. 여러분 생각을 하는지. 음. 음. 속이 이 사람은요 지금 하는 일이 너무 안 되고 속이 너무 너무 싸, 싸 속이 너무 너무 타는 게 아닌가. 음, 그렇고 아 이게 이게 일이 될듯될 듯하고 안 되고 지금 뭐다 그냥 그 상태예요. 그러니까 수학 걷어들인 건 없고 다 뿌려놓은 것만 있는데 그. 그 자체도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아닌가. 어, 그렇다고 어, 그런 것 같아요. 그그 그 자체도 모르는 상황이다. 어, 미지수다. 내가 이걸 갖다가 얼마나 걷어들여 가지고 그나마 그거 있잖아요. 어느 정도 맥값을 할수 있는지, 그, 그것조차도 모른다라는 거야. 왜 몰라? 근데 이 사람이 그런, 여러, 이제 진짜 이번 카드는 죄송한데요. 이 사람은 독백이고 나발이고 아직까지, 이 카드상에 아직까지는 크게 반성이라는 게잘안 보여. 음. 어, 반성을 하기는 하기는 하는데요. 이게 반성이라고까지는 좀 그렇고 반성이라기보다는 이 사람의 이런 생활 패턴에서 나오질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음. 어떤 거요? 라면 이 사람 노는 거 너무 좋아한다. 어. 그러니까 신선도는 왜도끼자로 썩는지 모른다고 도끼자로 썩고 앉아 있는데 이 짓하고 이렇게 놀러 다닌다. 음.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생각이 없다. 음, 여러분 생각을 했냐, 안 했냐, 하긴 했어요. 하긴 했어요. 그런데, 음, 그냥, 그 뭐지, 그, 유흥업소 들락날락만서 놓다가 지금 돈도 하나도 없고, 어, 돈도 하나도 없고, 어, 이 사람이 하고 있던 일도 지금, 어, 지금 위태, 위태하고, 어, 위태, 위태하고, 어. 언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음. 왜냐하면 너무 그그 그러니까 그거 있잖아요 겁대가리 없이 일을 벌린 게 아닌가 이런 이런 불경계 자기의 능력이나 이런 걸 같은 걸 갖다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겁대가리 없이 일을 벌렸다라고 봐. 음. 그래서 이 사람이요 음. 만약에 이 사람 여러분 떠나서 결혼했어요? 음, 아니면 뭐, 다른 여자, 다른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그 관계도 잘안 돼. 왜안 되냐라고 하면, 음, 개가 똥을 끊지란 말을 또 하게 생겼네. 개가 똥을 끊지. 왜? 왜 그러냐면 이 사람 노는 거 너무 좋아해. 아니면 그거예요. 아니면 아니면 뭐라고냐 하면은 그 용돈 바, 그 부잣집 만나님한테 용돈을 받고서 어, 기둥 서방 같은 걸 갖다가 해주고 있는 게 아닌가. 어, 그런 거 같은데? 다야 그렇겠습니까. 어, 근데 그것도 지금 못해 먹을 맛이라라는 거요 그것도 불, 우태, 위태해. 만약에 이 사람이 결혼한 게 아니면요, 어, 그래, 그런 거야. 부잣지, 어, 만화님, 그 서방님하고, 서방님 진짜 일에 바빠가지고, 음, 출장 잦은 서방님, 어, 서방님하고 사는 어, 돈 많고, 시간 많은, 어, 그, 그, 그 누님한테, 어, 누님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그, 그 부인한테 어 용돈 받고서 음 뭐저 기둥 서방을 해줬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도 제대로 안 된다라고 봐요. 음 그것도 왜왜 왜 제대로 안 돼? 안뭐참 기둥 서방 해줄 사람이 뭐 널려 있잖아. 기둥 서방도 그 부잣집 그 만한님 기둥 서방도요 솔직히요. 어. 바디하고 인물이 돼야 돼. 바디하고 인물이 된다 하더라도 좀어 스태미너도 좋아가지고 그치 어, 완전히 뭐눈눈 호강도 시켜줘야 되고 몸 호강도 시켜줘야 되는데 지금 그것도 힘들다라고 봐요. 음뭐얼만큼 대단한 저걸 만났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것도 이제 힘들다라고 봐. 만약에 결혼한 게 아니다 싶으면 음, 결혼한 게 아니다 싶으면. 음. 그래, 그러다가 보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그래도 그나마 어, 뭐잘 됐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이이 사람의 여러분들을 생각하는 거는요. 그런 것 같아요. 어, 지금 이 사람 생활 자체가 불안불안해요. 어, 그쪽에서 돈을 안 대주게 되면 진짜 어, 나가리 될스야 그러다가 보니까 음, 그러다가 보니까 여, 이 사람이 어, 여러분도 가끔씩은 생각이 난다. 라고 봐요. 왜 생각이 나냐라고 하면, 근데 이 사람은 화려한 걸 갖다가 너무 쫓는 게 아닌가. 음, 그래가지고 이 사람 화려한 것을 쫓아갖고 얘가 평범하게 살기는 힘들 텐데 이미 이 사람은 돈 맛을 본게 아닌가 싶어. 어, 돈 맛을 봐가지고 궁상맞은 생활을 갖다가 못 견딜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왜왜 왜 얘는 왜 저기 막 독백을 안 하지? 얘는 독백 같은 거안 하는 애인가? 왜라고 하면, 뭐, 혹, 여러분들 생각은 하긴 하는데, 지금 이 사람이, 음. 뭔가를 또 계획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계획하고서 거기 에 지금 거길 갔다가 지금 허겁지겁 허겁지겁 뭔가를 갔다가 하려고 해왜 그러냐라고 하면 지금 그 있는 그그그 그, 그 사람하고도 좀 불안 불안하다 보니까 뭔가 다른 타겟을 찾아서 좀 뭔가를 갖다가 해보려고 하는데 이 양다리에 양다리를 걸치는 게 아닌가. 음. 여러분하고도 헤어진 거 양다리 때문에 헤어진 거 아니에요? 음. 근데 얘는 또 양다리, 양다리니까 진짜, 어, 개벌은, 어, 지벌은 남못 주고서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 것 같아요. 음. 여러분들에 대한 독백? 어, 글쎄, 음. 아예 안 하진 않지만, 아예 안 하진 않지만, 일단은 이 사람이, 어, 지금 궁에요 궁하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해결해 놔야지 되지 않을까 싶어. 음, 이것을 해결하고 나면 여러분 생각이 나겠다. 음, 그렇지만 이 사람은 독백 자체를 그렇게 심각하게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아까도 말했지만 음, 돈맛을 봤어요. 어, 돈맛을 봤기 때문에 어, 어떻게 해서든지 어, 지가 벌지 못하면 남을 이용해서라도 자기가, 어, 즐거움을 갖다가 노리고 살려고 할 것이, 아, 할게 아니, 아, 하려 하지 않겠는가, 라는 거죠. 네. 암튼, 이번 카드. 죄송합니다. 이 사람이 독백을 안 하네. 야, 그렇지 하기서 한번 모든 카드가 다 독백을 갖다가 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이 사람은 아직 정신 차리려면 멀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보세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어, 약간 망조가 살살 살살 보이기 시작해. 이 사람이 홀딱 망하면 그제서는 독백을 할걸 할, 하지 않겠나 싶어요. 암튼 네 2번 카드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 전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3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를 떠나던 그날부터 음, 나를 잊고 살아온 날들에 대한 그 사람의 독백. 어디 봅시다. 얘는 독백 어마어마하게 했을 것 같아요. 음, 독백을 했다. 왜 독백을 했을까? 라고 하면 성격 자체가 그래. 어, 독백도, 어, 두, 투, 투 타입. 어떤 투 타입이냐라고 하면, 하나는 원망, 원망에 대한 토, 어, 독백. 또 하나는 그리움에 대한 독백. 어. 또 하나는 뭐지? 기다리는 마음에 대한 독배. 이 사람은 조금 플라밍고 같은 사람이다. 라는 거지. 음, 저, 어, 이 굉장히 이기적인 반면에, 어, 굉장히 이기적인 만남에, 또 그렇다고 또 어떻게 보면 또 내, 뇌는 또 단순하고, 어, 그러다가 또 어떻게 또 보면은, 아, 그러니까 얘 사, 성격이 조금 음, 기복이 있다 그래야 되나? 음, 기복이 있어요. 그리고 어, 남들 모르는 어떠한 것도 어, 간이 콩알만 하다 그래야 되나? 음. 간이 콩알만 할 수도 있고, 어쩌면 간 자체가 없을 수도 있어. 그게 무슨 소리냐라고 겁이 그렇게 많다라는 거지. 암무튼 음. 어디 봅시다. 이 사람이 어떤 독백을 했는지. 아하. 독백까지는 아니고, 어, 이 사람은 그냥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어, 여러분, 혹시 이 사람한테 연락 왔어요? 어, 연락 온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어, 연락이 와서 뭐라 그랬나? 뭐라 그랬나? 라고 하면, 뭐라 그러긴 뭐라 그래, 그래. 음. 너 인생 그렇게 살지 마. 그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었을 거야. <웃음> 그게 왜요? 라고 하면, 그게 이 사람이, 어 어, 이 사람은 조금 말을 갖다가 반대로 하는 성향, 성향이 있, 있는 게 아닌가 청개구리 심보 같은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다야 그렇게 쓰니까 많은 어, 개 중에 청개구리 같은 심보가 있어서 이, 여러분이 보, 보고 싶어도 어, 오히려 어, 더떽떼거렸을 수도 있겠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말하는 거는 무슨 독백이냐라고 하면, 나는 솔직히 이 사람을 갖다가, 여러분, 이 사람 받아들여, 받아들여주고 싶어요? 어, 바, 어, 받아주고 싶어요? 만약에 이 사람이 재회를 원한다, 그러면은? 왜요? 선생님만 가면은? 좀안 받아줬으면 좋겠네, 싶어. 음, 아니면 좀더 지켜보세요, 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음, 왜요 라고 한다면은 음, 이 사람이 누군가가 어, 살짝 있어 보인다 라는 거예요 살짝 있어 보인다 음, 누군가가 있겠다 음, 그래서 어, 여러분 생각을 하냐 라면 해요 하기는 했는데 음, 이 사람은 꿈이 있어요 어, 꿈이 있어요 어. 무슨 꿈인데요? 라고 한다면 은 음, 남자들의 로망 두 여자를 동시에 사귀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음, 근데 그 꿈은 헛꿈이다. 어, 저기 뭐그 그것도 팔자에 있어야 된다라고 봐요. 어, 팔자에 있으면 두 사람을 동시에 사귈 수 있나요? 네. 팔자에 있으면 두 사람을 동시에 사귀어도별 문제가 안 나요. 음. 근데 이 사람은 팔자에는 없는 듯하네. 왜요? 라고 하면은 음. 저기 막둘다 뭐, 음, 떠나가는 게 아닌가 싶어. 어, 음, 어제까지는지 기억이 안 나니까 <웃음> 보일러 소리 때문에. 암튼 그냥 할게요. 어. 자이 사람은요. 그래서 둘다다 잃는 다게 아닌가. 어, 이 사람은 독백 좀 하겠네. 어, 독백 좀 하겠다. 아참 음, 여러분들이 생각이 날것 같아요 이 사람은 근데 이 사람이 생각나는 사람이 여러분도 생각나지만 다른 사람도 생각나 왜 그러냐 라고 하면요 은좀 음, 어떻게 보면은 음. 그저 옛날에 그 영화 있잖아요 아내가 결혼했다 뭐 그런 것처럼 어, 너도 좋고 쟤도 좋고 막 이런거 있잖아요 음. 그런거 이 사람이 두 사람이 다 동시에 둘다 좋았었던게 아닌가 실제로 그래서 이사람이 대도하는 욕심을 부렸던 것같아 제가 아까 무슨 얘기 하다가 보일러 소리 때문에 딱 멈췄나 아그 팔자에 있는거 어이 사람은 음. 아, 하나라도 옆에 머물러 있으면 땡큐해야 되는 팔자예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욕심을 부려가지고 지금 둘다 놓친 건데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요, 이 사람이 성격 자체가 편안한 성격은 아니야. 물론 로맨틱하고 뭐 이런 건 있지만 그런 그런 거다 자기 위주로 자기 마음대로 해야 되는 성격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렇게 머물러기가 조금 골치 아픈 성격이다, 라는 거야. 그리고 성격이 스윗할 땐 스윗한데, 그게 참, 어, 처음에 이제 알 때는 그래. 근데 깊이 알아가기 시작하면은 이 사람의 좀 힘든 성격 때문에 여자가 붙어있기는 힘들 텐데, 차라리요, 어, 지랄 맞은 놈이 낫지, 어. 남자가 뽑았다면 성격이 지랄 같은 사람이 괄괄하고 지랄 같은 게좀 낫지. 요거는 조금 힘든 성격이에요. 왜 힘든 성격이라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어, 좀 실수를 할 수도 있잖아. 말 실수. 아, 그걸 아, 바보같이 그걸 왜 못해? 그러면. 바보? 바보? 지금 나한테 바보라고 했어? 아, 그냥, 아, 그게, 아, 그냥 내가 실수해서 미안해. 그러면. 말을 안 해? 그렇게 하고. 커치하고서 말을 안 하고서 얘가 왜 나한테 바보라고 했을까 그걸 갖다가 그냥 계속 생각하고 곱씹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며칠 있다가 이제 내가 뭐 이렇게 하면은 이 사람은 그런 거야. 그 병신같이 그것도 못해? 이러는 거야. 뭐 병신 지금 말다 했어? 그러면 너 저번에 나한테 바보라고 했잖아. 어 이러는 거예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뭔가 요만큼이라도 잘못을 하면 은요 어, 피곤한 스타일이야 한마디로 그걸 갖다가 대갚아줘야지 그걸 대갚아줄 때까지 대, 대갚은다 대 해도요 한번 갚으면 안 돼. 어, 나는 요, 실수 요만큼 했다면요 모르고 한 거잖아. 모르고 한 건데 이 사람을 알면서 요만한 걸 갖다가 이만큼씩 그냥 계속 던진다라는 거야. 어, 그 콩알탄 있죠. 콩알탄 발바닥에다 계속 던지듯이 그런 식으로 계속 해야 직성이 풀린다 그래야 되나? 어,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또또 또 저기 한게또 그러면서도 또 자기한테는 되게 낙천적이고 관대하고 자기를 갖다가 좀좀 어, 좀 그. 그뭐 가부장적인 거 있잖아요. 남자로서 대접을 해줘야 된다. 만약에 이걸 남자가 뽑은 사람이라고 하면은 자기 공주님 대접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생각하는 게한 사람만은 아닌 것 같아. 이 사람의 독백이라 그랬잖아요. 지금 내가 해볼게요. 이 독백을. 어. 아 나는 너희 둘다 너무 사랑했었어. 아 어. 어, 너의 그냥 어 뭐, 뭐지? 뭐그한 한 친구는 되게... 어, 카리스마 장동 진짜 카리스마 쩔어. 네가 스커트를 입고서 촥촥촥촥 촥, 촥, 촥 걸을 때마다 내 간이 다 녹았어. 어, 너를 쳐다보는 딴 놈들의 그두 눈깔들을 다 파버리고 싶을 정도로 난 너무 너무 싫었고. 그리고 또 우리 파랑새한테는 어 너는 너무 어, 어, 가진 게 많아. 그리고 저기 막 열이 열이 어 열이 열이. 어. 그, 만약에, 여리여리 하지 않다라고 하면은, 가진 게 많았다던가, 가진 게 많거나, 아니면 여리여리 하던가, 둘중하나예요 어, 아, 아 저기, 만 우리 해미는 또, 또 어땠고, 음, 좀 깐깐한 매력이 있었지. 픽, 토라지는 그 맛에, 진짜, 너는, 너는 픽, 토라질 때가 너무 예뻐 변태감? 어. 피돌아진 때가 너무 이뻐난 솔직히 그래서 난 너희 둘다 응, 너희 둘다놀 수가 없었어 응, 놀 수가 없었고 아 그때 그냥 응, 그냥 빨리 잽싸게 하나 골랐어야 되는 건데 너무 내가 너무너무 아, 너희 둘 다가 너무 아까워서 찰필 미루다가 찰필 미루다가 아 내가 너희 둘다 잃어버렸네 이를 어떡하면 좋나 아 내가 진짜 한 발만 빨랐어도 둘중 하나는 건졌을 텐데 이러고 있어요 이 사람의 독백이 바로 그거예요 어, 한 발만 내가 빨랐어도 너희 둘 다는 잃어버리지 않았을 텐데 아 내가 그한 발이 늦는 바람에 어, 둘다 잃어버렸네 이를 어떡하면 좋지 어. 그런 거예요. 음, 야 지금 네 성격을 갖다가 다 알아버려 가지고, 음, 지금 뭐 도, 돌아오겠냐 둘 다. 음. 둘하고 다 대화를 갔다가, 어둘다 대화가 자, 너무 잘 맞았던 것 같아. 아, 그냥, 우리 셋이서 그냥 한 집에 살면 너무 좋을 텐데. 아, 그, 왜, 왜, 일부 일처제는 누가 만든 거야? 얘는 이러고 있어요. 어, 일부 일처제는 누가 만든 거야? 난둘다 좋은데. 아, 어, 왜 그게 안 되는 거지? 응. 어, 그렇게, 그렇게 하고 앉아있다라는 거야. 음. 약간 철딱선이 없는 그, 그런 부분도 있어. 좀 희한하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여자들이, 어, 그런 것 때문에 여자들이, 그 뭐지, 반전 매력 같은 거 있잖아요. 모를, 이 사람을 모를 때 보면 그런 반전 매력이 있어서 고개호콕 간다라는 거지. 음, 그런데 호콕 간다. 음, 그런데, 음. 아, 이 남자가 그러는 거야. 음, 너는 또. 너 여러분 생각이나 저기만 너무 아깝다. 에이, 내가 너랑 있었으면 진짜 어, 먹고 살 거는 걱정 안 해도 되는데 어, 먹고 살거 걱정 안 해도 되는데 아 내가 진짜 에이, 빨리 결정했어야 되는데 에이, 그래도 네가 네가 그래도 조금 난데 걔보다는 좀 난데. 아 걔가 근데 걔가 밤에 정열적이었다라는 거지 어우 래 너무 섹시해서 밤에 그래서 내가 음, 그래서 내가 그냥 찰필 저기한 게아 진짜 이제 다음부터 근데 이거 어떻게, 어떻게 둘중 하나를 갖다가 잡기는 잡아야 될 텐데 음, 둘중하나 잡기는 잡아야 될 텐데 어떡하지? 그런 거예요 어. 근데 지금 그 어디한테를 가도 말이 안 먹히는 게 아닌가? 어, 말이 안 먹힌다라고 봐. 양쪽에 다 들킨 것 같은데? 음 양쪽에 다 들겠다 봐. 그리고 이 사람은요, 맞아, 대, 저기, 뭐야, 혼자 있을 적에 막 이렇게 손톱 같은 거를 갖다 물어 뜯을 수도 있어. 어, 손톱 같은 걸 물어 뜯거나 다리를 떨거나, 왜냐면 되게 초조해요. 음, 그렇게 할수 있어요. 되게 초조하다. 음. 이 사람 그, 버, 그 초조할 때 나오는 버릇 여덟 분 알고 계시죠? <웃음> 나 진짜 어, 어,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야. 어. 근데, 말로는, 말로는, 뭐, 자기가 상남, 상남자인 척하고 막 그러는데, 실제로는 안 그래요. 지금 초조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음. 그리고, 그래, 뭐, 나는 할수 있어. 어, 너희들, 어, 뭐, 내가 오라 그러면 니네들은 올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어, 나는 다잘될 거야. 어, 내가, 내가 이렇게 잘났잖아. 이 사람은 자기가 되게 잘난 줄 알아요. 어, 실제로도 잘났을 것 같아. 그러면서 눈치를 봐? 잘났다고 생각하는 놈이? <웃음> 어, 여러분, 눈치를 본다라고, 해. 눈치를 본다. 음. 그리고 눈치를 보면서 어디로 갈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음. 만약에 이 사람이 둘중 하나를 갖다가 선택한다 그러면은 아마 빨리 갈 거다. 그렇지만, 어, 이게 가능할까, 과연? 어. 눈치도 뭐, 이렇게 뭐, 체계적으로 막,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대충 보다가 그냥, 어, 어, 그런 거 있잖아. 요 대충 보다가 될거 같으니까 후다닥 달려가다가 음에 뜨거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지. 막이 사람이 그런 게, 약간 허당끼가 있어요. 어, 승, 아까 그런 승질에 허당끼가 있기 때문에 여자들이, 그랬잖아. 반전 매력 때문에 이 사람한테 뿅뿅 간다고. 음. 돌아올 때, 돌아, 근데, 그때는 좋았을 때고, 그때는 좋았을 때고, 지금 이거는 사이가, 지금 양다리인거다 들켜가지고서, 둘다 나갈이 된 상태인데, 지금 이렇게 뭐, 반전 매력을 여기다가 쏘면, 과연 이게 될까? 그렇잖아요. 반전 매력도 좋았을 때나 쏘는 거지. 지금 이 상태에서, 반전 매력을 쏘면 여러분들이, 어머 멋있어 하고, 뭐, 너는 역시 멋있는 나의 응. 그렇게 해줄까 과연? 음뭐 그런 거고 넌 나의 챔피언. <웃음> 글쎄 요 어제 봅시다. 참 진짜 이렇게 생각하기도 되게 힘든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 독백이라고 해서 하기서 뭐 자기 생 자기 머릿속으로 자기가 하는 거니까 음 자기 머 뭐, 자기 머릿속으로 자기가 하는 거니까 그건뭐 누가 뭐 알겠어요? 음, 뭐, 그거 독백인데 알 리가 없지. 그러니까 지가 무슨 생각을 뭘 어떻게 하든, 그건 지 자유지. 이 사람은요, 여러분하고, 음, 어떻게 하면, 음, 옛날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기는 하네요. 하기는 하고, 내가 뭘 어떻게 해야지 옛날로 돌아갈 수 있지? 음, 그 옛날에 그, 너하고 나하고 사이가 좋았던 그 실절로 다시 돌아가고 싶 다. 근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어, 이제 아 내가 뭘 해도 네가 어, 우리 관계가 뭘 해도 더 이상 뭐 진천 진척, 직치어 진척, 진척될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어, 그걸 갖다가 고민하고 있는 게 아닌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어, 여러분 이 사람 오면 받아줄 거예요. 응? 안 받아준다라고 하는데. <웃음> 그치. 나 같아도 안 받아주지. 이걸 어떻게 받아줘. 그리고 뭐 이렇게 뭐 반성하고 그런 게 1도 없어. 응 아니 어떻게 반성을 이렇게 1도 안할 수가 있지. 뭐 독백을 무슨 이따위로 하지. 하하. <웃음>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귀여운 데가 있기는 있네요. 어, 여러분이 처음에는 요런 면 어, 요런 면 때문에 혹 빠졌을 것 같아. 이, 이 지금 이게 생각하는 게 황당하면서도 귀엽고 약간 허당 어, 승질이 좀 어, 들어 뭐 이렇게 얘는 복수심 알 복수 절대 있지 않아. 어, 뒤통수에 대고 잔소리 하고 어 그러면서 자기 그남남자 어, 대접 받으려고 하고 만약에 이거 뽑은 사람이 남자라고 그러면은 자기가 어, 공주 대접 받으려고 하면서도 이렇게 허당기가 있으니까 어 이게 반전 매력 같은 거거든요 그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안 통한다 반전 매력이 반전 매력이 안 통한다 연락이 오기는 왔을 거예요 어, 뭐 어, 사람에 따라서 다르지만. 그렇지만 그게 어, 안 된다. 어, 안 된다. 결국은 안 된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요. 자기가 아무리 어떠고 저떠고 했다 할지라도 내가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하려면은 좀 진심이란 게 있어야 되는데 얘는 진심이란 게 없고 지가 다 이렇게 되면 될줄 안다라는 거지. 그거는 네 생각이고. 음. 누군가에게 마음의 상처를 네그때 그 누구 그 누군가가 누구야? 네 여자잖아. 네 여자에게 혹은 네 남자, 어. 네 남자, 네 여자에게 상처를 줬다면 거기에 상응할 만한 어떠한 사과와 어떠한 반성과 어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노력은 쬐금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눈 가리고 아웅할 생각만 하는데 이 너의 이런 마음을 상대방은 모르고냐? 아이고 이 헛똑똑아, 음. 헛똑똑이네. 모질이 모질이. 아이고 모질이. 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라고 봐. 어. 양쪽 다안 된다. 양쪽 다 나가리 됐어이 사람은 어. 그, 어, 이제서야 슬슬 어, 어떠한 후회나 이런 것들이 밀려온다 라고 봐요 왜냐면 이 사람은 자기가 이렇게 다가가면 될줄 알았다 될줄 알았었는데 어, 어, 이게 이제 자기가 뜻, 생각한 대로 안 되니까 어, 이제서야 후회가 밀려온다 음, 어떤 후회가 밀려오냐 라고 하면 내가 양다리를 거친 것도 후회스럽지만 그것도 후회스럽지만 내가 다가가는 방식도 잘못됐구나, 라는 걸 갖다가, 어,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알게 되,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아, 내가 이래서 둘다 잃는구나, 어, 내가 쪽, 내가 이랬으면 안 됐었는데, 어, 내가 왜 그랬을까, 이제서야 후회를 한다, 라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의 이 후회는요,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까 그런 거지, 이 사람 성격은 너무 세기 때문에 이 후회도 일시적인 거다, 라는 거예요. 이, 이 사람 성격이 조금 내가 그 반전 매력이 있잖아요. 이렇게 후회했다가도 그냥 또 이쁜 여자가 이렇게 탁탁탁탁 오라고 하면 눈물 휙눈물 이렇게, 이렇게 휙 닦고서 응 하고서 어, 눈에 띵용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 그만큼 어, 저기 막 반전, 어, 반전 같은 그 캐릭터가 있다라는 거지. 그것도 좋았을 때나 매력이지. 지금 같으면 생각이 없는 거지. 네 머리에는 뭐가 들었냐 한번, 어, 해집어 보고 싶을 정도로 진짜, 응, 어, 니, 네, 어, 너, 그 뭐지? 어, 내 구조가 알고 싶은 거지. 암튼. 네, 이 사람은요, 어, 저기, 독백. 어, 독백이 뭐다? 그치. 안 들킬 수도 있었는데. 아, 아니면, 응. 아니면 진작에 들키기 전에 정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내가 그걸 갖다가 한발 그냥 그~ 그~ 어~ 그~ 미련 때문에 그둘다 놓치기 싫은 미련 때문에 그걸 조금 더 잡고 있는 바람에 둘다 놓쳐버렸네 어~ 라는 거 그리고 지금 하는 후회는 무슨 후회 어~ 그렇지 내가 다가가는 방식이 아~ 조금 달랐어야 되는데 아, 그냥 둘다 이렇다. 너무 속이 상하다라는 거예요. 음. 암튼, 3번 카드 리딩 속 시원하셨나요? 여기 이 카드는요, 이 타워카드가 두 개나 나온 걸로 봐서는 여러분들이 얘, 이 사람에 대한 미련이 제로. 어, 미련 제로. 이건 여기는 이 3번은 미련 제로다. 그래서 내가 리딩할 때 조금 쉬웠어요. 어,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미련이 1도 없다는 게이 카드에서 딱 나와버려. 음, 왜냐하면 이 사람을 갖다 망설임 없이 깐 느낌이 나자 음. 3번 카드 어, 리딩 즐거우셨나요?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 저는 다음번에 또, 어,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마지막 4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를 떠나던 그날부터 나를 잊고 살아온 날들에 대한 그 사람의 독백 어떤 독백을 할까요? 어디 한번 봅시다. 이 사람은 여러분을 음, 보여요? 이거 여러분 아시죠? 어, 사랑하, 아, 사랑했지만 그대를 사랑했지만 음, 사랑했는데 떠났지? 과연, 음, 아이고, 여기는 왜, 오, 와, 왜요라고. 떠나고 나서 무지막지 했는데? 음, 고통이 말도 못했다. 후폭풍, 어, 너무너무 온것 같은데요? 아, 이래야지. 솔직히 앞에 1, 2, 3, 그, 그 카드들은요, 솔직히 제가 리딩하면서도, 인간이라면 그래도 후폭풍 한 번은 와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음 여기는 후폭풍 제대로 왔는데요 음 그래야지 사람이라면 후폭풍이 한 번은 와야지 음 어디봅시다 그래야지 음, 헤어진 사람의 예의지 어디봅시다 느낌에 느낌에 어쩔 수 없이 헤어진 느낌 난다 어, 진짜로 어쩔 수 없이 헤어진 느낌 음꽉 필이 오는데 뭐다야 그렇게 습니까이 네. 저기 막 여기 딱해서이이 이 카드 안에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만약에 결혼하신 분이라면은 위장 이혼 같은 거 그런 것도 했을 분이 있을 것 같아 음 느낌에 그래요 음.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어 관제 구슬이 너무 많고 여러분들이 이 사람하고 헤어지고 나가, 헤어지고 나서 여러분들이 가주로서 어떠한 집안 살림을 꾸려나간 느낌이 확 난다, 카드에서. 응. 그런 걸로 봤을 적에 헤어지고 싶어서 헤어진 게 아니다, 아닌 게 아닌가. 응. 그리고 지금 이게 6번 카드, 8번, 8번 카드, 6번 카드. 여러분, 타로카로 많이 보시면 알잖아. 이게, 이게 두 개가 이게 떴다는 건 뭐예요? 어, 그저 사랑한다는 거지. 어, 4번 카드는 그런 것 같은데 조금 더 뽑아 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음.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헤어진 느낌? 뭐 그런 것일 수도 있지. 뭐 부모님이 대답 반대했을 수도 있고 뭐 헤어진 이유는 갖가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음. 이 사람은 저기 뭐야? 의지가 좀 강한 사람인 것 같아요. 의지가 강하다. 의지가 강한데도 불구하고, 이 저기 여러분, 여기 이, 여기 눈 봐봐요.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눈 보여요. 요, 어, 어디, 어디냐면, 요거 요눈눈 동그랗게 뜬거요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이게 각 이게 이게 다 하나의 어이 하나에게 다 뭐냐면 감정이라는 거지 감정 슬픔도 있고 놀란 것도 있고 어떠한 다짐도 있고 어, 그런 거지. 음 그래서 이 카드에서 이게 전반적으로 느껴지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아, 놀란 것도 놀랐고 어. 뭐 체념한 거 체념한 것도 있고 아니면은 그런 걸 체념하면서도 어떤 거냐면은 음, 두고 봐라 내가 어, 복수할 거야 너희들 너희들 잘되는 걸 너희들이 잘되는지 보자 하는 그런 마음도 들어 있고 그러면서도 뭐다 아 막막하다라는 그런 느낌도 있어요 이 카드에서 보면은 음, 이 카드에서 느껴지는 게 그래요 그러고서 어그니까 오만 가지의 그 사람들이 느끼는 그 번뇌, 어, 번뇌 고통이 이 카드 안에 다 들어가 있다라는 거지. 음, 그래서 이 사람은요 의지가 굉장히 강한 게 아닌가. 어떤 의지라고 하냐면 이걸 반드시, 어, 이걸 갖다가 반드시 헤쳐 나가야겠다라는 의지는 굉장히 강하다라고 봐요. 어, 그렇지만 어, 의지는 의지고 어디 봅시다. 지금 타워 카드가 나왔거든요. 타워 카드 나오면 끝난 거는 맞아요. 끝난 거는 맞지만 왜 저기냐 하면은 이 저기만 타워 카드는요. 끝은 맞아요. 하지만 역방향으로 봤을 적에는 뭐죠? 어, 끝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끝난 거 같지만 끝은 아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저는 항상 정방향만 보잖아요. 근데왜 이걸 갖다 역으로 계산하냐면 카드의 흐름상 이거는 역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왜냐면 이게 끝난 것 같지가 않다라는 거야. 음. 그러니까 여러분과 이 사람의 관계는 끝난 건 맞지만 끝난 건 맞지만 이 사람이 이 힘든 시기를 갖다가 보내고 있잖아요. 이 힘든 시기가 끝나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거지.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요 이 사람의 독백이 어떤 거냐 그러면. 파랑새야, 응. 나는 이 힘든 이 순간이 지나면 난 너한테 돌아가고 싶어. 응.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응. 이그 고통의 순간, 이 고통의 순, 순간들을, 응. 나는 한발한발 한발 힘겹게 응. 칼 꽂은 산을 갔다가 걸어가는 것 같아. 응. 그러나, 응. 그러나 나는, 나는 반드시, 응. 너에게 갈 거야 라고 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웃음> 어, 반드시 너한테 갈 거야 음, 나는 그렇게 마음 먹었어 비록 내가 다 여기 사람들은 내가 여기서 다 무너지고 내가 여기서 좌절했다고 라 느낄지 모르겠지만 아니 나는 너한테 갈 거야 돌아갈 거야 음,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음, 이 사람이 음, 뭐, 이 사람 뭐, 멀리 와 있어요? 멀리 떠나가 있어요? 아니면은 뭐그이 사람이 뭔가를 갖다가 준비할 수도 있다라는 거지 뭘 준비하냐라는 거면은 새로 시작할 어떠한 그러니까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언덕을 만들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야 소도 언덕이 있어도 비비니까 그 비빌 언덕을 만들고 있을 수 있고 그 비빌 언덕이 다 돼가는 게 아닌가 음 그런 것 같아요. 어디 봅시다. 어, 이 사람은 자기가 잃어버렸던 것을 갖다가, 어, 잃어버렸던 것. 아니면, 음, 하다가 손을 놔야 했던 것. 아니면, 어, 아니면, 어, 목전에 두고서 이렇게 다, 어, 모래성처럼 부서졌던 것. 그걸 갖다가 다시 찾으려 들지 않을까? 이 사람은 그럴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의지 진짜 의지가 이게 한 하루 이틀 이리 이걸 갖다 생각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은 그 마음을 마음에 품고 있었어요 지금은 내가 상황이 아니니까 내가 할 수가 없지만 언젠가 그 상황이 온다면 나는 그 반드시 할 것이다 라는 뭔가가 있다라는 거지 아, 어, 소리 때문에 암튼 그래서 이 사람은요 어 지금 이 사람이 계획한 걸 갖다가 어. 할것 같아요 포기하지 않을 것 같다 라고 봐 음, 꾸준하게 열심히 한다라고 봐요 뭐왜 어, 꾸준하게 열심히 하냐 라고 하면은요 이 사람은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닌가 음,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그런다라고 봐요 그렇지만 일이 이게 될까 음. 왜요?라고 하면은 어, 어디 네, 두고 봅시다. 음, 뭐 저기 막 어, 쉽지는 않겠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요, 뭔가 베일에 가려진 뭔가가 있다. 어, 쉽지가 않겠다. 이 사람이, 어, 그걸 갖다가 알아낼 수 있을까? 어, 싶네요. 음, 이 사람은 여러분한테 돌아가려고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되게 열심히 해가지고, 어쩌면은, 이 사람이 지금 문제점, 감, 숨겨진, 어, 숨겨진 문제점을 갖다가 발견하는 게 아닌가. 어, 사기당한 거예요, 혹시? 음,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하고 헤어지고 나서도 혹시 만약에 부부였다면 어그 저기 뭐 헤어지고 나서도 가끔씩 만나는 게 아닌가 음 헤어지고 나서 꼭 부부였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 사람 하는 걸로 봐가지고는 음 그냥 어 저기 뭐 그 진짜 미워서 헤어진 것 같지는 않아요. 상황상 정황상 헤어진 것 같고 정황상 헤어진 것 같고 이 사람도 여러분한테 다시 어 여러분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이게 어떤 숨겨진 내막과 비리가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하고 같이 뭐 예를 들어서 차를 차, 차나 차뭐 이런 걸 마셨던 분들 어, 아니면 헤어지고 나서도 몰래 몰래 만나셨던 분들 몰래 몰래 만나셨을 수도 있다는 라 거예요. 헤어지고 나서 그랬었던 분들은 이게 자꾸 늦어지니까 잘안 되니까 실망했을 수도 있겠다라고 봐요. 음, 실망했을 수도 있겠다. 잘안 돼서. 어디 봅시다. 왜냐면 하 여러분들이 계속, 계속적으로, 음, 이거는 꼭 부부였던 느낌이 너무 강하게 나요, 진짜로. 부부였던 게 아니어도 동거? 어, 오랜 시간 동거했던? 그래서 지금, 그, 그러니까 그, 헤어진 게 정황상 헤어졌다 그랬잖아요. 상황이 어떻게, 어, 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헤어지고 나서 여러분들이 가, 어, 저기막 생계를 갖다가 꾸려나 계속 꾸려나가고 있다라고 봐요.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고 이 사람은 글쎄, 음 그리고 지금 여러분도 그러니까 자꾸 이게 시간이 길어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다 보니까 과연 이게 이 사람이 돌아올 수 있을까라는 어떤 의문점도 생긴다라는 거지. 의문점도 생긴다라고 봐요 여기서는. 좀 시간이 길어진 게 아닌가, 음. 그래서, 어떻게든, 저떻게든, 막, 해보려고 애를 쓰는 것 같은데, 글쎄, 음, 이게 원데이 투데이의 해결란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음,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음, 이, 지금 이 관계가, 어떻게든 마무리가 젖어야 되는 관계가 아닌가, 이 사람하고? 음, 이 사람하고 어떠한뭐 다시 뭐 가정을 이루든지 아니면 각자의 삶을 하든지 막 이래 되게 죽두밥도 아닌 상황으로 계속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아. 죽두밥도 아니다. 음. 그래서 쌍방이, 그니까, 이 여러분들이 조금씩 지쳐가고 있는 게 아닌가? 어, 지쳐가고 있다. 끝이 보이질 않는다라고 봐요. 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도 슬슬 이 관계에 대해서 어, 회의적이 돼간다라고 보죠. 그렇지만 이 사람은 어, 여러분한테 오기 위해서 계속 노력은 할 거예요. 노력은 해가고 여러분들은 지쳐가고 있는 건 맞지만 이 사람은 계속 노력을 할 것이다, 라는 거죠. 왜요? 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여러분 향한 마음이 그런 거예요. 아, 똑같으니까. 물론, 지금, 이, 사람, 이 사람의 이사람 말로 하자 하면은 파랑새야 물론 내가 전처럼 너한테 그런 커다란 마음은 아닌 거는 맞아. 왜 그러냐면은 이미 너무 시간이 많이 오래 지났고 내가 아무리 하, 하 어,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이 쉽게 여기서 이 굴레에서 빠져나올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어, 내뜨고 어떤 마음이 전과 어, 같지 않은 건 맞아. 그러나 나는 그래도 나한테 너는 어, 나한테단 하나뿐인 사람이고 나는 너한테 가기 위해서 노력을 진짜 많이 하고 있어. 어, 너가 우리 내가 이 자꾸 늦어지고 이런 것에 대해서 실망은 하겠지만은 그래도 나도 나름대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고 너에게 다가갈 기 어, 너랑 같이 할 기회를 보고 있다라고 이 사람은 말해주고 있어요. 응 어.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어 다야 그렇겠습니까? 많은 음뭐어뭐 어, 뭐 선생님 혹시 그 사람 뭐 다른 사람이 있나요? 라고 하면은 글쎄 이거를 갖다가 이게 문을 보면 양다리라고 하잖아요. 이걸 어 근데 양다리는 아는 것 같아요. 양다리가 아니다, 아니면은 뭘로 볼수 있냐라고 하면은 이 사람이 사기를 당한 게 아닌가 싶어. 응. 잘 나가다가. 잘 나가다가 사기를 당해서 어, 사기를 당해서 여러분한테 어, 오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와야 되는데 못 오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이 실망을 해, 실망을 하고 어, 이 관계가 과연 이 사람이 내게 올수 있을 것인가라는 어떠한 어, 저기, 뭐, 회의감도 생기고, 어,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계속 제자리 거리면 이 관계가 과연, 음, 현실적으로 가능한 관계인가라는 그 생각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음, 음,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잘 나가다가 중간에 뭔가 일이 그르쳐진 것 같아요. 어, 왜냐면 하 사람이 그런 거 있어. 이, 뭐라, 뭐냐라고 한, 하냐면은 꼭 이런 걸 갖다가 노리고 등을 치는 인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 그래서 어쩌면 이 사람이 굉장히 오랫동안, 어, 노력, 여러분하고 다시 관계를 시작하려면 이 사람이 일어서야 되는 건데, 일어서질 못하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열심히 노력해서 이제는 어느 정도 됐다, 조금만 더 하면 우리 파랑새하고 함께 할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지점에서 뭔가, 어, 일이 살짝 안된게 아닌가, 음 살짝 일이 안 됐다라고 봐요. 왜 그러냐하면은 열시 이게 이이 사람이 이걸 갖다가 해결하려고 너무너무 이게 매진하다 보니까 조금 주변을 갖다가 어그또이또 생각한 여러분하고 같이 함께 할 날이 자꾸 바짝바짝 다가오다 보니까 마음도 조급해지고 그러다가 보니까 살짝 실수가 남게 아닌가 실수가 났다라고 봐요 실수가 나서 일이 지연이 됐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라고 보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냐라고 보면은 이 사람이 아 그래서 이게 관제 구설이 있는 건 같다 관제 구설 사기를 당했다 그게 그게 그게 그게 쉽게 해결될 문제는 같지는 않다 근데 해결은 되기는 되겠다 빨리는 안돼도 빨리는 안돼도 되기는 되겠다 라고 봐요 음. 이 사람이 해결을 하기는 해 해결을 하기는 하지만 이게 일이 한 여러분 인생 살면서 이런데 일 한번 꼬이면 그게 쉽게 그렇게 풀리던가요? 어, 그렇지는 않지 시간이 걸리긴 걸리지 시간은 걸리겠으나 어, 이 사람이 해결을 이, 이 사람이 해결은 하겠다. 그리고 이 사람이 해결을 하면 아, 하는 도중에 어, 도중에 그래도 여러분하고 계속 얘기는 하겠다라고 봐요. 얘기를 하고 왜 그러냐라고 하면. 는 음,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이 어, 또 그렇게 이러한 처음에 이렇게 그, 일이 잘못돼가지고 실망을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어, 그래도 괜찮지 아니한가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서 이 일을 겪으면서 두 사람의 사이가 조금 더 어. 경고해지는줄 알았더만 왜 이렇게 나와 어. 조금 더경고해지는게 아닌가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이게 나와 가지고 방향이 어, 그게 어떻게 되냐 라고 하면은 이게 지금 이것 때문에 일이 걸려서 일이 지연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는 이게 과연 끝이 있는 일인가? 이 사람은 계속 여러분한테 오려고 하지만 올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 일은 계속 꼬이고 이사람은 이걸 갖다가 해결하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계속 이사, 여러분한테 얘기를 할 거예요. 내가 이러는 중이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음, 그니까 조금만 기다려 달라.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은 어쩌면 그말 자체도 듣고 싶지 않은 게 아닌가?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이제 너무 어, 너무 너무 오래 끓은 거다 어, 너무 오래 끓었다라는 거예요 어. 기다리는 것도 적당히 기다리는데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한게 아닌가 음 그렇지만 이 관계는요 쉽게 놀 수는 없어요 어, 여러분도 이 사람하고 답답하고 힘들지만 은 쉽게 놀수 있는 관계는 아닌 것 같아 어. 이 사람도 여러분한테 계속 올라고 애를 써요. 애를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려놓지도 못 힘들어 죽겠는데 내려놓지도 못하고 응. 가, 갖고 가자니 힘들고 그런 상태로 계속 있는 게 아닌가? 그럼 여, 선, 어, 선생님 어떻게 되는데요? 라고 하면 일단은 그냥 여러분들이 이, 사람, 이 사람하고 그냥 톡 정도 하고 가, 얘기를 나누는 정도인데 이것도 계속 이렇게 시간이 끈다면 어, 뜨거웠던 마음이 점점 점점 사라지는 게 아닌가? 이 사람이 이쯤에서 보니까 이 마음이 많이 사그라들었다라고 봐요. 자, 그래서 그럼 이 사람의 독백, 어, 이 사람의 독백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그냥 친구로라도 있어주면 안 될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어 너무 힘들잖아. 이건 솔직히 그래요. 이건 헤어져 놓고서도 이게 헤어진 것도 아니고 어, 만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 사람이 바라는 건 그런 것 같아. 사랑이 아니더라도 친구로라도 남아있어 주면 안 될까? 음 그걸 바란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이 사람이 쉽게 여러분을 갖다가 내려놓지 못할 거다라는 거지. 왜 그러냐라고 하면 사랑해요. 음 물론 처음과 같지는 않을 수 있어.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음 일들이 너무 힘들고 이 사람도 지치지. 여러분도 지쳤잖아요. 쌍방이 지쳐가고 있는거지 음, 근데 이게 만약에 계속 어, 해결이 안나면은 이게 가능할까라는 그 저것도 있어 왜 그러냐 라고 하면은 여기 두개 카드에서 보면 음, 지금 저물어져가는 이 인연을 갖다가 이 사람이 이런 식으로라도 잡고 있는게 아닌가 싶어요 음 자이 사람의 독백 친구로라도 더 그러니까 아니면은 음, 간간히 그 안부 인사라도 하고 지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이 사람은 후폭훅 엄청나게 크게 왔어요. 음 암튼 그리고 이 사람한테 연인은 여러분 한 사람인 것 같아 아직까지도. 음 사람 괜찮네. 뭐 사정이 어떻게 돼서 헤어졌는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암튼 4번 카드는요, 어, 순정남 만약에 이걸 이 4번 카드를 남자분이 고르셨다면 상대방은 순정녀일 것이고, 이걸 갖다가 어, 여자분이 뽑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순정남일 것이고, 암튼 그래도 사랑한 보람이 있네. 어, 뭐, 뭐, 스토리는 다 모르겠지만, 음, 그래도 사람의 마음이 이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 네, 4번 카드 리딩. 음, 어, 도움이 되셨나요?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